음식을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해야 될 때, 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 대개 기름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보고 6장에 들어왔습니다. 6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열에너지를 측정을 하는데, 온도라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조리와 관련된 열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를 온도로서 측정을 하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온도가 온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섭씨 온도입니다 우리는 섭씨 온도가 아주 우리 익히 온도 그러면 섭씨 온도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씨 온도는 셀시, 셀시우스라고 그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섭씨 온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어떻게 이 온도가 설정되었나는 그것은 증류수의 끓는 점과 어는 점 사이를 백등분한 온도이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니고 미국 이쪽에서는 보면 화씨 온도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는 거의 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런 하이터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여기 미스 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 사이를 180등분해서, 자, 180등분해서 우리가 화시 온도로 정했습니다. 그럼, 1기압에서 물에 어는 점, 미 화씨로는 32도가 됩니다. 거기에 180을 더하면 끓는 점은 212도 패런하이트 화씨 212도 섭씨로는 100도씨 0도 100도씨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섭씨 화씨 단위예요. 아니고 절대온도라고 하는 온도 단위가 있습니다. 라지 K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록은 라지 K로 우리가 절대온도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온도냐 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도의 단위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대온도라는 온도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 하면 이겁니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 단위로 절대온도 혹은 켈빈 온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낮은 온도를 켈빈 온도로 0이라고 라고0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0도라고 설정을 하고 나서 섭씨 온도하고 상관 관계만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자, 물에, 어는 점이 절대 온도로, 절대 온도로 몇 도냐 하면 273.155도입니다. 켈빈 온도로 자눈금 간격은 섭씨 온도와 똑같이 100도입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연력학적 온도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섭씨 온도하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하면은 그게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섭씨 온도가 0도 시다면은 켈빈 온도로 273.15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 사이 관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절대 온도 어렵지 않게 이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식품 공전에서 이열 에너지 측정에 대해서 어, 언급이 돼 나옵니다. 자, 그 온도가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열량은 열량은 온도가 아니고 열량으로 따질 때는 칼로리 혹은 키로칼로리 그다음 킬로줄 이런 단위를 씁니다. 그다음 온도 표시는 섭씨 온도 인 셀시우스 도씨를 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공전에서. 자, 표준 온도는 20도씨를 표준 온도라고 식품 공전에서 설정을 해뒀고요. 자,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실온은 1도에서 35도 사이, 그 다음에 미온이라는 온도는 30에서 40도씨를 우리가 미온 이렇게 정의를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찬물 그러면 은 15도씨 이하를 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온탕 그러면 60에서 70도 온도인 상태를 온탕 열탕은 약 100도씨를 열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규정이 없는 한 가열 온도를 약 100도씨로 해서, 에 이제, 가열을 일반적으로 할 거예요. 100도씨까지 막 끓이는 정도 아니고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뭐, 은근히, 은근히 조리한다, 뭐, 이런 용어도 쓰는데, 어차피 은근히고 뭐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온도 몇도 이렇게 사실 기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 차고 어두운 곳 다른 말로 냉암소 이렇게 규정하는 식품공전의 내용이 나오면 이때는 차다는 얘기는 0도에서 15도씨 정도 온도 사이를 뭐 차, 차, 차갑다, 차온, 뭐, 차가운 상태다. 그 다음, 어두운 곳, 그러면은 빛이 차단된, 차단된 장소. 차고 어두운 곳, 냉암소. 이렇게 나온다면 0도에서 1 5도씨 사이 빛이 차단된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리에 관한 뭐 조리 종류, 온도, 뭐 대충 이런 온도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삶는다 그러면 은 삶을 때 온도가 한 70에서 100도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압력밥솥을 쓴다 그러면 이건 100도 이상 온도가 나와요. 그러면 압력이 아주 고압으로 좀 걸려준다면 한 120도 정도까지 온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뭘 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은 온도는 대개 한 85도씨에서 1 0 0도 정도 튀긴다 그러면 은한 120에서 200도씨 실제로 200도 이상의 온도도 나오겠죠. 굽는다. 구이 같으면 100도씨 이상이다. 이렇게 온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 급식 관련해서 온도가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보관을 하더라도 그럼 뜨거운 음식은 몇도 정도 이상은 되어야 뜨겁다고 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60에서 65도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차가운 음식은 5에서 한 10도씨 정도의 온도를 우리가 차가운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국제 단위를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표준 국제 단위가 SI 단위 혹은 뭐 국제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위는 기본 단위가 있고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단위도 있어요. 기본 단위에는 뭐가 기본이냐 하면 은 SI 기본 단위는 길이 길이 우리가 메타 질량 킬로그램 시간 세컨드에서 초 스몰 s로 씁니다. 전류 라지 A 암페어 여기 나오는 온도 라지 K 켈빈 온도 혹은 절대 온도 앞에서 얘기했나 그 다음 물질 양이라는 것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죠 몰입니다 몰그 다음 빛세기는 칸델라 이게 몇 개입니까 국제 기본 단위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기본 단위고요 이제 기본 단위 이외의 단위들이 나옵니다 그게 유도 단위가 있고 보충 단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도 단위는 이 기본 단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단위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본 단위가 메타 굉장히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짧은 좀더 짧은 단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보충 단위 뭐 접두사를 넣어 가지고. 뭐, 센치메타, 미리메타, 뭐, 마이크로메타, 뭐, 나노메타, 이런 식으로 짧은 단위들도 이제 나오겠죠, 당연히. 질량도 마찬가지, 키로그램, 어, 너무 큰 단위야. 그램, 그램도 커, 미리그램, 뭐,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이제 작은 단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 이 단위, 한번, 이거 다뭐 어떻게 외우고 이러는 거는요, 어렵고, 어떻게 정의했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자, 단위는 우리가 정확히 설수 있는 정도만 좀 하자. 자, 길이 단위는 미터라고 했습니다. 스몰 M으로 쓰세요. 라지엠 쓰지 마시고 질량 kg 그램 s m a k, s m a g입니다. 시간 세컨드 초도 small s m s. 그다음 전류 암페어 이건 a 지입니다 그다음 켈빈 온도 열역학적 온도 라지 k를 씁니다. 라지 k. 그다음 물질량이 M-O-L-E 해서 몰입니다. 그런데 약자로는 E만 빼고 M-O-L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광도는 여기 CD 빠졌고요. 이제 유도 단위는 보세요. 진동수는 이렇게 헤르츠로 표시하는데 1 헤르츠는 1초에 1번 진동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단위를 이용을 해서 유도해낸 단위들입니다. 속력, 뭐 각속도, 힘, 압력, 일, 에너지, 열량, 뭐 일률, 전하량, 전위차. 자, 이런 것들 이다 유도 단위입니다. 유도 단위니까 우리가 뭐 유도 단위까지 정확하게 다 기억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보충 단위, 평면각에 뭐 라디안이 있고, 입체각에 스테라디안, 자, 이런 단위가 있다. 그 다음, 접두어를 요거는 조금 우리가 보고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접두어가요. 자, 뭐부터 볼까? 여기에 아10 10의 1성을 데카 그럽니다. 데카. 10의 2성을 헥토라고 그래요 헥토. 헥토, 헥타르 갈때 그거 헥. 백입니다. 그다음 천을 10의 3성천을 킬로 그럽니다. 뭐 킬로미터, 킬로그램, 킬로 단위는 스몰입니다. 다 스몰이에요. 그다음 이제 메가. 이거는 백만입니다. 이거는 대문자 라지 M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가 라지 G 테라 라지 T 자 이렇게 접두어를 잘 보시고 좀잘 쓰도록 하세요. 그다음 자 10분의 1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대시 그럽니다. 대시 리터 많이 쓰죠. 1리터의 10분의 1. 그다음 100분의 1을 센치 센치라고 그래요. 센티미터 우리 많이 쓰잖아. 소문자입니다. 이거 다. 그다음 1, 1000분의 1 미리 미리미터. 뭐 미리그램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 백만분의 일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 그다음 십의 구성, 십의 구 백만 천만 일억, 십억. 그래 십의 구성 분의 일 나노. 여러분 나노메타, 뭐 나노그램. 그다음 1 0의 12성분의 1, 피코, 그래요. 피코. 자, 접두어 단위를 좀잘 쓰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단위 쓸때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단위는 이태릭체가 아닙니다. 이태릭체로 이렇게 뭐, 써놓고 이러는 거 잘못됐습니다. 정자입니다. 올바는 100m 하고 이태릭 채로 쳐놓는 킬로그램 뭐 도시 이태릭채 아니에요 정짜입니다. 그다음 숫자와 단위는 띄워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몇도 몇분 몇초 이거는 붙여 쓰는 걸 그대로 붙여 쓰는 것을 뭐 원칙으로 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서 길이 100미터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하고 단위 메타를 붙여서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띄우는 게 원칙이에요. 온도도 도시 퍼센터 뭐 이거 다 띄우는 게 원칙이다. 근데 어떤데는 띄우지 않고 붙이는 걸 쓰도록 뭐 쓰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는 정확한 것은 숫자와 단위는 띄워야 된다. 그다음 소문자 대문자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소문자 써야 되는 때 대문자 쓰는 경우 많습니다. 100m 그런 게 small M을 써야지 왜 라지 M을 써가지고 씁니까? 킬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초도 다 스몰입니다. 소문자예요. 이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에서 뭐 표지판 적어놨는 그것도 거의 이런 식으로 단위 하나 옳게 정확하게 이제 못 쓰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그렇게 잘못 썼겠죠. 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뭐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어떤 우리가 품질 혹은 뭐 이런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표준을 정해서 관리를 할,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 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진량 무게 이거 부피로 관리하는 게 좋을까 진량 무게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또 단위 하나가 있습니다 미리 리터 그럴 때이 리터 단위가요 라지 L을 쓰는 걸 세계적으로 다 쓰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리터 단위를 그 필기체 L자 있잖아요. 소, 소문 필기체 L 이렇게 썼는데 그 L자는 컴퓨터 자판에 없어요. 특수문자 찾아 들어갔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찾아 쓴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리터 자 리터를 옛날에 우리가 미리, 리터,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리터는 다, 이렇게 쓰라. small m, 리터, 리터, 미리리터, 마이크로리터, 자, 라지, 엘,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 다음, 뭐, 미리리터 아니고 뭐 CC라고 여러분, 미리리터하고 CC, 큐빅 센티메터이 용어는 가능하면 은 쓰지 마시고 미리리터를 쓰세요. 지금 CC라는 거, 이런 용어는 아주 옛날 에 소득에 아주 습관화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밀리리터와 cc 와는 쪽 일치하는 수치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밀리리터 리터 이 단위를 쓰지 cc 단위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좋겠다. 그다음 유효 숫자. 가 무엇이냐?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꼭 지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유효 숫자는 실험한 사람, 측정했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험을 해도 내가 유효 숫자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유효 숫자를 측정을 할 때는요 자, 눈금이 있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만약에 눈금과 눈금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한다 그럴 때자그 구간을 열등분을 해서 읽었어요 그 구간을 눈대정으로 그 구간의 눈대정으로라도 수치를 읽어서 마지막 수치는 약간 어심스러울수 있지만요 은 유효 숫자가 됩니다 자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자 예로서 어떤 물체 길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 단위가 1mm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쟀어요. 쟀습니다. 그럼 최소 단위가 1mm죠. 그러면은 실험 측정한 결과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1번, 122mm. 2번, 122.4mm. 3번, 122.45mm. 1, 2, 3 중에 어떠, 어떠한 것이 유효 숫자를 생각을 하고 답을 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다시 말해서 최소 눈금이 1mm이다면 은 1mm의 10등분을 해서 0.1mm까지 나와야 됩니다. 2번이 답이다는 얘기입니다. 3번까지 이 정도로 100등분을 해서 내가 읽었다. 이거는 현미경 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은 일반 육안으로 했다는 것은 이런, 백등분을 해서 읽었다. 1mm를. 이런 값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자지만은 우리가 에, 뷰렉 같은데 눈금, 피펫에 이 눈금이 있잖아요. 그 눈금이 있는 실험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숫자 개념이 없이 실험을 한, 해놓으면은 그 데이터를 써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완전히 유효 숫자 혼동되게 해서 읽어질 수밖에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자리수를 나타내는 0 숫자는 유효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안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유효 숫자 예로서 보세요. 자리 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영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소수점 자 0.0123 이 그램에서 여기에 나타내는 영영 사실은 소수점 자리가 이 자리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사용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숫자는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는 걸 어떻게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 자, 이걸 1.2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성그램 이렇게 딱 표시해주면 1, 2, 3만 유효 숫자이고 뒤에 있는 이거는 유효 숫자가 아니다 하는 걸 표현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앞에 나오고 곱하기 뭐 얼마 나오는 이런 형태의 표현이 나오면은, 아, 앞쪽 이것만 유효 숫자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험에서 얻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요, 계산에 이해가지고 유효 숫자가, 유효 숫자가 되는 경우, 유효 숫자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유효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느냐. 계산기에 계산하면 쭉 숫자가 나와요. 그게 다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유효 숫자 아닌 것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더샘뺄셈일 경우입니다. 자, 예로서 16.15mm하고 8.5mm 두 개를 우리 값을 더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자, 소수점 둘째 자리와 첫째 자리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소수점 마지막 자리는요, 의심스러워요. 왜 의심스러우냐? 이게 36.15라고 기록을 해뒀지만은 이게 14인지 16이 되는지 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의심스럽지만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입니다. 그 다음 8.5는 5가 0.5 소수 첫째 자리가 이게 정확하게 5인지 4인지 6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소수 첫째 자리까지 여기 유효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두개더 해보세요. 5가 어심스러우고, 그러니까, 더 하면은 44.65가 나와요. 65가 나오는데, 자, 위에서 한번 보세요. 36.15에서는 끝자리, 소수 둘째 자리에 5가 어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밑에 8.5는 소수 첫째 자리 5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어때요 더했는게 소수 둘째 자리 5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 1과 5를 더했는데 1은 의심스럽지 않지만 5는 사실 퀘션이잖아 맞죠 1이 정화하다 하더라도 5가 의심스러운데 그 더한 값 6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둘다 의심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 둘째 자리는 의미가 없잖아 소수 첫째 자리가 벌써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 반올림을 해서 올리니까 44.7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두개 합한 값이 44.65ml다 이래 적어 놓으면 안 되고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계산했다면 44.65 그리고 표현을 해주고 5를 반올림시켜서 44.7ml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만 정확히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계산까지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계산 계산기에 나오는 거 뭐, 나오는 대로 우리는 계속 그걸 하죠. 뭐, 나오는 거다 기록해버리죠. 그 다음, 곱셈 나누셈일 때는 어떨까? 어. 자, 더셈 뺄셈일 때 하고, 곱셈 나누셈일 때. 자, 우선 더셈 뺄셈일 때 정리하고 갑시다. 자, 더셈 뺄셈에서 이한 답의 이유 숫자는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를 가진 수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적은 개수, 그러니까 소수 36.15는 소수 둘째 자리가, 둘째 자리가 의심스럽고, 8.5는 소수 첫째 자리가 의심스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수 둘째하고 소수 첫째니까,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 둘째 자리와 소수 셋, 첫째 자리가 있다면, 작은 자리수, 소수 첫째 자리에 이해서 유효 숫자가 결정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곱셈, 나누셈일 때, 자, 계산식을 여기 안 썼네. 자, 한번 봅시다. 계산,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2.24, 12.24 곱하기 1.23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은 12.24 곱하기 1.23, 1.23. 이래 곱 하면은, 곱 하면은 계산기로 계산하면 여기 쭉 나올 거예요. 얼마인지한번 불러보십시오. 계산기 계산기에서 나오는 계산기에서 나온 값 얼마 나옵니까?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 나온다게 그게 다 유효 숫자 일까 말이에요? 당연히 아니겠지 그죠? 그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자리 이게 의심스럽지만은 의심스럽지만은 유효 숫자이잖아요. 유효 숫자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계산을 하는데 계산기에 나온 계산은 일단 기록을 하나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계산해서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예로서 자3 곱하기 4 그 다음 3 곱하기 2, 3 곱하기 이거, 이거,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쭉 해서 계산을 해서, 해서 자 어디까지 이것이 퀘션마크가 달려져 있는 이 수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해보시면요. 자,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자, 계산기에, 자, 계산기 값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계산기 값 하나 불러보세요. 이거 계산했는 값. 응? 음? 얼마? 얼마예요? 계산기 자, 12.24 12.24 곱하기 1.23 자, 그러면 계산기 결과값이 15. 055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유효 숫자일까 아닐까 이게 문제잖아. 그렇죠? 자, 유효 숫자는 계산기 나온 거쭉다 나열해 놓고요. 자, 12.24는 유효 숫자가 몇 자리냐 하면 자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입니다. 유효 숫자 네 자리 곱하기, 1.23, 유효 숫자 하나, 둘, 셋, 유효 숫자 세 자리. 자, 유효 숫자 네 자리와 유효 숫자 세 자리를 곱하거나 나누었다. 그러면, 유효 숫자 네 자리에 집에 받아질까, 세 자리에 집에 받아질까. 작은 자리수. 아까 더샘 뺄, 뺄, 뺄 샘에서 소수의 작은 자리수 얘기를 했잖아. 그죠? 작은 자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유효 숫자가 세 자리까지만 유효 숫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계산 결과 1 5 0 5 5이지만은 유효 숫자 하나, 둘, 세 자리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반올림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을 자저 자, 기록을 하냐. 약 이렇게 하시고 15. 06이바늘림에서 올라가니까. 자, 요렇게 표현을 해 줘. 이것도 기록을 하고 요렇게 표현을 해 줘야 뒤쪽에 이거는 유효 숫자 아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계산기, 나오는 계산 다 쓰는 거 아니다. 유효 숫자 개념 없이 뭐, 나오는 거다 쓰는 거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농도 계산에서 우리가 물질을 다뤄야 되는데, 자, 물질을요, 크게 나눠가지고 물질이 양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졌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크기 성질이라고 얘기할게요. Extensive Property라고 부를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센 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더센 법칙이. 더센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로서, 내가 이거 댁, 예를 이런 식으로, 자, 드는 경우 많이 들어요. 자, 국한 그럭, 밥한 그럭, 두개 섞으면은 국밥이 되지. 국밥 두 그럭이 되느냐, 아니면은, 국 500g 밥 500g 국밥 만들면 500 플러스 500 1000g 되느냐 500g 더하기 500g은 1000g 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더센 법칙이 성립하는 크기 성질이에요 그런데 그릇으로 부피로 국한 그릇 밥한 그릇 만든다고 국밥 만든다고 국밥 두 그릇 안 돼요 안 되죠 자 덧셈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크기 성질 그 다음 세기 성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도 자 농도 표기 원칙이 고체 액체일 때는요. 무게 대 무게 퍼센트가 원칙입니다. 식품공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식품공전을 다시 열어서 볼게요. 그 다음 기체일 때는 부피 대 부피 표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 원칙이 아니다면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은 단위는꼭생략하면안 되고 표시를 해 주세요. 근데 무게 대 무게인지 부피 대 부피인지 무게 대 부피인지 뭐 부피 대 무게인지 이거를 우리가 단위를 한번더 쓰는 게뭐 그렇게 귀찮은 거 아니잖아. 단위는 항상 좀 쓰는 것을 습관화 하면은 좋아요. 그럼 백분율 우리가 퍼센트 농도 많이 이용합니다. 중량백분율 weight p 퍼센트고요. 그다음 weight 퍼센트도 있습니 w e i 퍼센트도 있고 부피대부피 v o l u m 퍼센트도 있고요. 그다음 퍼센트 너무 가이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Part per million 100만분율 약자로 ppm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ppm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그 다음 1 0억분율또 있습니다. Part per billion ppb라고 씁니다. 그 다음 Part per trillion 1조 분의 1 1조 분의 1 자, 이런 농도 그다음 몰농도, 노멀농도, 몰랄농도. 자, 이거 우리가 참 많이 본농도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더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몰농도, 라지엠 이렇게 쓸게요. 몰라르티, 몰라르티, 용액 1리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몰수 노말농도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당량수 그램당량수 몰랄농도아몰랄농도 아, 여기 미스프린트입니다 용매 1리터가 아니고 1kg입니다 바꾸십시오 용매 1kg 속에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모랄농도라고 합니다. 모랄농도 그 다음 기타 농도로 자, 이렇게 1화살표 5뭐 1화살표 100 이런 농도 표시가 나올거예요 이때는 고체나 액체 고체 같으면 1g 액체 같으면 1ml를 용매에 녹여서 전체량이 5ml 혹은 10ml, 100ml 되도록 만들어뒀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 1 플러스 1 1 플러스 5 이렇게 표현된 경우가 나옵니다. 자, 1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5이 경우는 고체 같으면 1g, 액체 같으면 1ml를 용매 1ml, 5ml, 자, 이런 식으로 혼합했다. 혼합 비율을 나타낸다. 혼합 비율을 나타낸다. 그 다음, 혼합액은 뭐 1대1로 혹은 뭐 4대2대1로 이렇게 혼합 용량비로 혹은 고체 같으면 혼합, 중량비로 혼합했다. 지금 보시면, 자, 1대 1대1, 뭐, 이런 표시도 나오고, 1 플러스, 뭐, 5, 이런 표시도 나오고,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 경우도 나오고, 자, 이렇게 다양한 농도가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당량에 관한 문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농도 계산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만 있다면, 농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농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뭐, 더 알아야 될 내용 정도는 없고, 실험 위에서는 농도 계산이 바로 정하게 되고 그다음 실험 데이터를 정하게 얻을 수가 있고 그 실험 데이터를 계산에 의해서도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한다면 기본적인 실험할 수 있는 조건은 되었다고 라 생각이 돼요. 자, 농도 이 문제, 이 계산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